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클리옵션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위클리옵션 실시간 돌파 매매의 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인데 2시 20분이 되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처음에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매수 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1380계약을 1380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죠. 2008, 2300억이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도 7, 800이나 매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2,563억 이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가 395.50 인데 과연 이걸 돌파할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현재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근는 뭐, 평가 손익이 만이천오백 원인데, <웃음> 자, 자, 도시 이십 이분이 되겠고요. 위클리 옵션이 가장 수익률이 높으니까. 자, 체결이 총 50개가 되었죠. 50개. 530만원치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10%인 가격 0.46이 되겠죠. 0.47 정도가 10%가 되니까 0.47에 주문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30만원치 매수가 되었고요. 6 0계약이총 60계약이 됐죠 60계약 자, 100계약으로 최대 100개까지 매수 깔아놓고요. 음. 자, 다시 또 부딪히,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수익이 나는 날은 뭐, 너도 나도 돈을 벌수 있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러면 뭐, 생략이 어렵죠. 효과 전략은 516개 매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은 외국인이 이끌어갑니다. 선물을 매도하니까 어 비실비실하고 있죠. 선물을 매도하면 프로그램에서도 어 주춤합니다. 자 오늘은. 어 인내심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 가죠.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서 이 저항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좋은 공부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이 시가를 돌파하는 건지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향후라도 이런 모양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좋은 참고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이걸 딱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했을 때의 모양새. 이런 모양이 이제 길어질수록 한 번씩 폭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번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공부 재료가 될지, 안 그러면 돌파와 실패가 될지, 뭐 외국인한테 달려있겠죠.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주식을 2314억이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뭐, 한없이 올려버릴 수도 있고, 지금, 지금 상황은 지금 선물을, 매도를 지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60, 1684억이나,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쉽게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매수방향으로 틀었을때 예, 폭발적으로 어, 상승하겠습니다. 폭풍전야가 고요하다고 지금 고요합니다. 그죠? 거의 오늘은 뭐 잔파도가 일어나고 있죠. 고가저가 해봐야 3포인트 밖에 안 돼요. 지금. 어떤, 이 나스닥 선물이, 뭐, 올라간다 하면, 같이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홍콩 증시도 그렇고,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해외 변수에 따라서, 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난 밤에는 그죠 네, 나스닥이 폭동 했지 않습니까 1.6%나 폭동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네, 폭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탐탐이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내를 필요로 하죠, 그죠? 인내를 필요니다 기절해야 되고, 털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오히려 저점에, 예, 매수를 깔아놔야지, 털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자, 12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출발 신호가 울렸는지, 음, 자, 프로그램 매수가 돌으면서 폭발적으로, 시가만 돌파하면 쫙 올라가죠. 음. 폭발하기 전에는 정말 고요합니다. 그죠? 고요합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안일라나고 조용조용. 매수 효과도 뭐 970개, 80개 밖에 안 되잖아요. 10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그죠? 거기다가 외국인 선물이 매수 도 완장창 해적기죠. 거기다가 주식까지 매수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콜 옵션도 매수하고 막 이런 날이 옵니다. 그죠? 어, 그때는막 폭발력 있게 상승하는 장이고 자, 이런 장은 이제 올라갔다가 그죠? 조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이 힘을 비추하면서막 와리가리 하는 거죠. 내릴 듯, 그죠? 올라갈 듯, 내려갈 듯, 올라갈 듯 하면서 물량을 이 매집하는 단계를 거치죠. 이게 그 시일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 저항대가 이제 돌파가 되면 쫙올라온다이 말이죠 자, 호가잘량이 1000개로 늘어나고 있는 수봉을 보고 계시고 오늘 395.35가 돌파를 하면 그죠 요거. 요거 돌파하면 이제 시가는 무난하게 시가가 파란 색깔인데 395.50이죠. 이거를 돌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모양새는 상승이 됩니다. 그죠? 음. 왜 상승입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사적기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아요. 그냥. 음. 거기다가 기간 투자가 금융 투자도 지금 8,100억이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폭락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력이 어, 어,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4 7 0기약이 매수호가 전량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참, 강분할 때도 있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매수 효과가 쌓이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조용한 편입니다. 그죠? 조용합니다. 진짜. 올라가는 듯, 엇, 뭐 내려가는 듯. 지도 새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입니다. 지금. 그죠?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고요합니다. 진짜. 그죠? 살금살금, 그냥. 사자가 말이죠. 잡아먹기 위해서 조용조용 가고 있는 거죠. 조용조용. 음. 조용조용 가고 있습니다. 조용조용 올라 오는지도 모르겠끔 조용조용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면은 아 이런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이 차트만 봐가지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조형조형 예. 예. 올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예. 매집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돌파를 하려고, 이제. 이제 뭐 이런 신호가, 이제, 뭐, 뭐 결정적이죠. 뭐 돌파를 한다는 뜻이죠. 지금, 그죠? 아, 어, 1 5 0 0 개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예, 4공을 찍으면 이제 돌파가 된 거죠, 그죠? 4공을 찍었죠, 예, 찍었습니다. 이게 예, 이제 매수가 세력이 이긴 거죠. 주골라칩니다, 예, 이제, 그죠? 주골라칩니다. 여러분, 주골라쳐요. 책결때 뿌렸네, 요 그죠? 예. 돌파 매매의 진술을 보고 계십니다. 그죠? 어, 체결되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세요. 이게 돌파가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돌파가 됐을 때. 그죠? 근데 우리 심리는 돌파가 되었을 때 진입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죠? 건데 어떻습니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죠?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나오잖아요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2100이나 2300개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1 0 0어 그죠? 강력한, 음, 프로그램 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물까지 들어오고, 주식 들어오고, 그죠? 아 여러분. 이런 모양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 수익이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죠? 기다리고, 이제 인식개약 됐죠? 여기서 10%면, 음. 뭐 이게 에. 0 5 2 같으면 10%가 되죠, 그죠? 에. 이렇게 해서 수익 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폭발력 있게 돌파하죠 그죠? 폭발력 있게 1 400개, 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죠, 바바바바바바바, 그죠? 뭐, 이 정신없이, 이 수치가 정신없이 막 체결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걷잡을수 없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이게 바로 돌파 매매의 환상적인 모습이죠. 이 잡을래? 근데 잡을 수도 없어요. 그죠? 바로 이런 거는 추경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와야 된다, 이거죠. 자, 1950개의 예, 매수 효과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저형조인갈 때는 알 수가 없었는데, 예, 이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올라갑니까? 예. 확 낚아채죠, 이 자,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은 이제 저장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어, 어떨 때아이 돌파를 하고 있더라. 어? 자이 흐름이 그죠? 이런 흐름이 바닥을 만들면서 선물이 올라치고 주식은 계속 사재끼고 있었고 자 금융 투자는 주식을 계속 사재끼고 있었고 그때 외국인이 뭐 코어로 매도하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48억. 그 푸소 매수하고 있어요. 이거 하방입니다. 그죠? 선물도 하방인데, 이 하방에서 이제 상방으로 터날 때, 그죠? 아, 이때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고 있구나. 아, 오늘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만 알고 있으면, 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자, 양조. 그죠? 한 번씩 뭐, 내려가는데, 예, 내려가는 척 한다 이거죠? 그죠? 내려가는 척 하면서, 물량을 매집을 했다. 이 말이죠. 매수. 물량을 매집을 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네, 체결됐습니다. 그죠? 체결되고 환경만 남았네요. 그죠? 자, 환경 0.52에 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음. 자, 갓보 그죠? 0.52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결된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돌파했을 때 흐름. 그죠? 아주 멋지게 올해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돌파 매매의 진술을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